두 번째 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 값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를 물어보셨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선택하시고 미국, 덴마크, 뉴질랜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수위 클릭하시고 미국 클릭하시고 덴마크, 뉴질랜드 드래그 했으면 같이 드래그 해야 됩니다 옆에가 클릭 클릭 했으면그 옆에 셀도 선택하실 때 클릭 클릭 하셔야 되고 옆에가 드래그 했으면 똑같이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이제 삽입 세로막 대형 묶은 세로막 대형 선택해 주시면 아무 문제없이 만들어지죠 근데 제가 만약에 국가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미국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와 뉴질랜드를 드래그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해버리면 클릭, 클릭 한 건데 클릭, 클릭이 안 됐죠. 두 개가. 그렇게 되면 삽입,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 하면 이렇게 값이 엉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선택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국가, 미국을 클릭, 클릭 했으면 그 옆에도 클릭, 클릭, 클릭,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덴마크, 뉴질랜드를 드래그 했다면 드래그, 드래그. 그래서 처음에 자료 값을 선택할 때 선택한 방법대로 옆에 값들을 선택해주시면 오류 없이 차트가 완성됩니다.